얘들아 안녕. 어. 어, 많은 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사귀게 됐는지 그게 궁금해하는 것 같아. 사실 우리는 음, 동갑내기고 같은, 같은 대학에 입학을 해서 어, 대학에서 만난 거지. 그런데 1학년 2학년 때는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었어. 무슨 뭐 환영회나, 무슨 체육대회 때 의례권 사회를 막고 춤을 추고 뭐 노래를 부르고 아주 유명했다고. 그러니까 나하고는 아예 인연이 없는 사람으로 난 생각했었어. 그런데 3학년 때 우리 과에서 이제 시화전을 하게 됐어. 물론 나도 작은 시지만 하나 출품을 했거든. 어느 날 방과 후에 어 그 내시가 어떻게 됐나 궁금하고 도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는 교실로 가봤더니 교실 이쪽 이쪽에 두 남학생이 그리고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? 딴딸라이 천재가 그림을 다 그려? 어? 이러고서 이제 그럼 내 그림은 어딨나 봤더니 이쪽 남학생이 벌써 다 그려놨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봤지 음, 근데 음. 내가 그때 이렇게 보니까 음. 영 그림이 에,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그런 눈치였어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내가 한번 그려보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어, 내가 시를 받아서 어, 그림을 그렸어 그랬더니 아주 만족하고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아니 그 자리에서 그림을 그렸나? 나이는 데서? 아그 당연하지 내가 이런 사람이난그 <웃음> 아, 생각이 안나 <웃음> 어그저에서 그랬는지 근데 어쨌든 어 사과라는 시에 그 짤막한 시였는데 그 시의 규절규절들은잘 떠오르지는 않는데 음. 그 그림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열개 이렇게 작게 그렸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. 어.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화를 다 그리고 음. 이제 며칠 동안 에, 전시회를 하고. <웃음> 그 다음에 이제 전수회를 끝났을 때는 시슨 학생과 그린 학생들 다 모여서 이제 쫑파티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여유들이 없으니까 그냥 옥수수 튀긴 거를 그냥 하나 갖다 갖다 놓고 그거 먹으면서 이제 응, 이야기 응, 응. 나누면서 쫑파티를 그걸로 끝내고 응, 그래.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교 교문에서 또 걸어가는데 <웃음> 어떻게 우리 히또 같은 방향이야. 계 이제 걸어갔지 우리가. 그래. <웃음> 같은 방향이면 저이 <웃음>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아 하다가 나는 그게 시작된 거야. 음. 어, 시작됐는데 음, <웃음> 어 근데 나는 잊혀지지 않는 일이 하나 있어. 어. 첫 눈이 오는 거야. 수업을 끝내고 나오니까. 근데 그첫 눈도 그냥 비실비실 오는 게 아니라 제법 왔어. 근데 이 인문과 이국문과는구 건물에 있었고 어, 지학과 물리과 이런 이제 과학관 신 건물에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걸음이 그쪽으로 간 거야. 응. 그런데 이도 어. 어, 이렇게 계속 중간에서 만난 거야. 응. <웃음> 그러니까 소리의 마음이. 통한 어, 거지 어. 그때는 그걸 텔레파시라고 그랬어. 아니 어쨌든 난 그날 잊혀지지가 않아. 꼭러브스토리 어. 장면 같잖아. <웃음> <웃음>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만났는데 그 당시가 이제 나는 1900... 음, 그림을 그리고. 어 나는. <웃음> 내가 그림을 그렸나? 당신이 그림을 그렸어 <웃음> 내가 그림 그리고 <웃음> 글을 쓰고 그게 1963년도에 그래. 이루어진 건데. 지금 우리가 역시 또 마찬가지로 음. 글을 쓰고 내가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나날을 보낸다는 것이 음. 얼마나 그 재미있는 그이야가거리가 되는 거야, 아, 그렇지? 참 인연이야. 생각한 보면 참 음. 나는 인연이라고 생각해. <웃음> 그래. 그래. 어. <웃음> 음.